안녕하세요 저는 관이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설첨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설첨음이 무엇이냐 말이 어렵죠? 이거 사실 설첨음이라는 말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무엇인지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 혀끝을 잇몸에 대었다가 떼면서 나는 발음들 그걸 설첨음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느, 르르 려, 려. 르르드드 지금 <웃음> 모양이 되게 웃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화면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혀 끝을 입모 위에다가 드드르르 이런 식으로 혀 끝을 뗐다가 입모에 붙여차가 떼면서 나는 그런 소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드드 자 음은 음 뜨어 뜨어 뜨어 잘 보이나요 자뜨자드 뒤에 어 자를 좀 붙이죠 뜨어 자 예를 들어서 얻다 얻었다 뜨었다 뜨다자뜨다죠뜨다뜨다다자 얻었다 뜨 근데 이 뜨어가 뜨뜨 더라고 발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더만 쓸 경우는 좋다, 알았다, 뭐 이럴 때는 h o 더 h o 더 h o 더자 이렇게 h o 더 더로 발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는 터, 터, 터, 터, 네 트어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색 있는 트스, 트스. 자, 트스, 트스, 트스. 뭐 특색 특색, 자 s i 특색 잖아요? 특색, 특색, 특색이네요 이거 묘 터, s 쉬운게 특색 특색 s 색은 터, 고 특은 특 s 요 그래서 특별한도 특별 터, sir. 이 sir. 터, 특별 r 터, 특 i r 별 s 별, 특별 트, 비에, 트, 비에, 이런식으로 발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느어 느느자 근데 이게 느가 기본 발음이긴 한데요 사실 우리가 실상활에서 이렇게 발음을 내줄때는 느너느너너 이런식으로 발음이 많이 됩니다 근데 너무 너가 아니라 느너 이런식으로 자연스럽게 느 이런식으로 해 주시면 되십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요? 당신은요? 니나 니나 니나 그는요 타나타나네 이런식으로 자연스럽게 타나 경성으로 타나워나 나는요 자 우리들 놀러가자 근데 나 빼고 말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죠 워나 나는요 워나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다음거는르르르 이거는 그알그 그 발음 권설음이랑 발음을 잘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권설음이 rr 이게 있잖아요. 뭐 시마, 시마나, 시시시 rr rr r 발음이 있잖아요. 제가 좀 강하게 하긴 했는데 시, 시, 시마 이런 식으로 r과 l 발음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ll rr ll rr 이런 식으로 발음을 구분해 줘야 되는 것처럼 중국어도 르와 르 발음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싱르 콰일러. 자, 제가 이 예를 들어 드린 게생르할 때는 르잖아요. 콰일러 할 때는, 르할 때는 르, 러에요, 러. 러요러. 생일 콰일러. 생일 콰일 생일 콰일 생일 콰일 생일 콰일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는 주니 셩르快乐러 주니 셩르 콰이 러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런데 중국어도 노래를 할 때는 성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는 셩르快乐러셩르乐러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롯데월드 우리 롯데월드 많이 가잖아요 외국인들도 롯데월드 정말 좋아하거든요 롯데월드는 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러로 됩니다 러자 보시겠습니다 러태인 3개 러태인 4개 러태데요 그리고 인6는 세계. 그러니까 롯데 러계인 거예요. 그인서 롯데월드 세계가 월드잖아요 그래서 레인 12개 러티엔시지개 러태인 14개 러태인 15개 러태인 16개 러태인 17개 러태인 18개 러태인 19개 러태인 19개 러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谢에 바이바이.